지질이입니다 그런데 네, 오늘은 지질이뭐 쓰레기를 쓰레기. 하나 주소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잉크젯 프린터를 밖에다가 버린 거를 미리 점지가 났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온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아까 전에 봐둔 게 하나 있어 바로 삼성 복합기냐 뭐냐 이런 프린터 안에는 다양한 <웃음>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에 쓰레기를 주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손가락 뺐어 아, 쓰레기 야 가자 해고 뭐 sc x 1490 w 뭐 외관은 어쩔 수 없이 뭐 깨끗해 보긴 이 하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고쳐서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버렸겠죠 이 안쪽에 많은 전자품들을 부 추출을 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diy 활동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게 분해를 하고 추출을 하고 수술을 하는 영상을 간만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간 요즘 전부 다 폭합기라는 걸 쓰죠? 프린터에 헤드가 많이 막히거나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게 가장 일순일 것 같아요 카트리지들이 다 이렇게 탈 거가 이미 되어 있네요 아 뭐야 이거 <웃음> 오랜만에 보네 <웃음>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별모양이었어요 별모양 이런 맨 위에서부터 뜯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자껑탈이거뚜껑 뚜껑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붙어있는 하얀색 판이 백색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되어있을 것 같아요 야얘 따로 빠질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하얀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판단이 좀 서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촬영용 턴테이블 같은 데다가 올려놔서 회전을 하면은 좀더 예쁜 샷이 나오기를 어, 기대도 될것 같습니다 밑에 플렉시블 PCB가 있는데 이 녀석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탈거가 되고요.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한 유리가 다 있을 거예요. 커팅 보드로 쓰던가, 3D 프린터에 유리베드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컬러로 되어 있는 LCD 패널일 것 같습니다. 손 조심해야 되겠죠? 스캐너 부분이 거진 탈거가 됐는데 위쪽에 PCB들을 좀 살펴볼게요 스텝 모터를 사용했을 줄 알았는데 그냥 DC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여기 보면은 삐죽삐죽삐죽삐죽하게 렉이 있고 피니언 기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스캔을 이렇게 아름답게 뜬것 같습니다 여기에 슬롯으로 되어 있는 게 엔코더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게 포토 센스일 거예요. 그래서 검정색이 몇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스캐너 헤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파츠가 되겠습니다. 모터는 정말 단순한 똥모터네요, 똥모터. 스캐너 같은 거몇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하얗게 빛이 들어오면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. 이미지를 읽는 센서랑 하얀색깔 형광등 같은 게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쪽에 유리관이 깨지지 않게 살짝 어. <웃음> 유리인 줄 알았더니 광 확산이 가능하게끔 중간 중간에 미세한 흠집이 나 있는 아크릴 재질의 소재 같아요. 자첫 번째 녀석 파란색이고요. 다음 녀석은 빨간 놈. 그 옆에는 녹색 놈. 만약에 동시에 다 들어오게 된다면 화이트가 되는 거죠. No. 아까 전에 추출한 막대기를 다시 꽂게 되면 <웃음> 광선 건 같다. 이런 식으로 빛이 여기까지 계속 확산이 되는 거야. <웃음> 야, 이거 뭔가 이쁘지 않아요? 이 막대기는 나중에 끊어서 쓰던 잘 보관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캡 캡, 몇세 말라... 이쪽이 그 유명한 헤드 부분입니다. 네. SD 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자랑 몇몇 버튼이 있으니까, 네이 단자를 어떻게 써먹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킷! 혹시라도 이런데에 드라이버가 숨어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아씨 없잖아 <웃음> 페이크 데이 병쓰라자 뒤집은 김에 뒤통수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뜯어주도록 하고요 걸리게 됐을 때잼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뒤통수를 까가지고 여기서 종이를 제거해준다던가 그런 작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여기 말랑말랑한거 보니까 네, 스프링강들이 있어요 언제 쓸지 모르지만 힙해두는게 좋을 것 같죠? 오 장난 아니죠? 프린터의 심장부라고 보일 수 있는 메인 기기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간단하게 프린팅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4용지가 이렇게 아래 급지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모터가 계속 돌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린팅이 쭉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야 이론은 알더라도 이거를 구현한다는 라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현대 문명이 훌륭해졌다는 것좀 세상 느끼게 되네요 보면은 여기에 띠가 하나 있고 좌측에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게 있는데 이두개다 엔코더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 자쭉 확대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야, 깨진다. 0 1 0 1 0 1 이런식으로 검정색 슬롯, 그리고 투명한 슬롯, 검정색 슬롯, 트롬.. 트러미... 야 이거 헷갈린다. 검정색 슬롯, 투명한 슬롯, 검정색 슬롯, 투명한 슬롯 어, 어느 위치에 이 헤드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딴걸거예요 이 모터가 헤드를 움직이는 모터였고요 떼어낸 헤드에서는 보이는 연마봉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슥 헤드를 움직이는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8mm짜리 연마봉이 될것 같네요 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프트 자, 얘도 킵 여기에 스프링이 또 여러가지가 달려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쪽에 있는 걸쇠를 없애면 은 쉽게 쉽게 제거가 되네요 홈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종이가 잘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탄성 스프링이 들어있네요. 이 녀석들도 다 제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6mm짜리 샤프트입니다. 이쪽이 제일 더러운 부분이어가지고 최대한 안 만지고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 될것 같아요. 자, 거제 막바지로 왔습니다. 이쪽에 있는 센서가 아마 종이가 있다 없다 터치 센서로 포토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한 거네요 양쪽에 슬롯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수많은 기어들은 언젠가 다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어들도 싹다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부품 파츠들 이쪽 보니까 맥거드레스 주소들이랑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무선통신 모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어, 모든 컴포넌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, 나머지 뭐 케이스 부분이라던가 이런 쇠 부분은 재활용으로 버리면 될것 같고요 유의미한 DC모터 네, 세종류가 나오게 됐고 많은 스프링들과 연마봉 샤프트라고 하죠 일반적인 그냥 쇠 기둥이랑 다르게 정밀도가 높은 고든 상태의 샤프트예요 장난 아니죠 기타 이제 PCB 기판들이 있는데 이 PCB 기판들에 달려있는 째깔한 소자 같은 거는 좀 추출해서 쓰기가 힘들고 버튼 몇 개라던가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, 전자제품을 뭐 이렇게 간만에 분해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 메이커 하시는 분들은 뭐 전자제품 고장나면 은 어, 일단 <웃음> 일단은 일단 고쳐보셔야 되겠지만 길가에서 돌아다니는 건저 같은 경우 주서다가 이런 식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어, 스프링이면 스프링 뭐 이런 식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에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좀 너무 뭐 그딴 콘텐츠를 했었는데요 어, 어, 어, 어, 정말 뭐 수년 전에 했었던 분해 콘텐츠에 이어서 간만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재밌었으면 어,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또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지리였습니다 예